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전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도 여러분 기도줄 이렇게 딱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하고 많이 얻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새해는 구하고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DF라고도 인사 DF라고도 새해는 구하고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인데 어제 밤한열1시 돼서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야. 아,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웃음> 굉장히 호사스운 설교가 아닌가. 아, 굉장히 후회가 후회스런 마음이 있어서 그 새벽에 또 마음을 또 잡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주제로 쭉 써내려갔거든요. 밤이 와서 내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인들은 더구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바로 구해라 바로 구해라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조금 들어보시고 오늘 제 마음의 뜻을 여러분 좀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맞죠? 여러분 많이 구해서 많이 받기를 또다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다 이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죠 그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 내용 중에 중에 하나가. 정력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기도에 관한 레슨에 이런 사례 간증이 나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볼게요.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성경 속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수십 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린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간의 제 기도 생활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야곱처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했고 내 유익,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치성을 드리듯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불손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원망했습니다 이제야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정욕적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 잘못된 기복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이고 그럴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간 저의 불순한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 때늦은 회개이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 간정이 있었어요 이 집사람처럼 우리는 정욕 때문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때로는 기도하다가 실족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아주 어릴 때 데리고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가면 자기 눈에 꽂힌 것 요즘 무슨 말들 로봇 장난감 그거 보고 그거 하나 사내라고 난리를 치죠 엉석 정도가 아닙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큰 애가 그랬습니다 지 원하는 거안 사지면 그냥 거기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 어른의 생각에서 보면 그까지 로봇 장난감 그거 하나 뭐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거 얻어내려고 때를 쓰는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하지만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마냥 그런 애들 나무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사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감 하나에 피 터지게 응석 뿌리고 난리를 피우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한두 번 아이들 막 그렇게 떼쓰는 것 어른들 들어주죠 부모가 들어주죠 뭐 아직 어리니까 맞지 못해서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직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양새로 살고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께 만약에 떼쓰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거죠 기도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쭉 보다가 새 조금 스탑이 됐는데, 야곱의 때불리는 기도가 있었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완악한데 그 대표적인 완악한 사례가 누구냐? 야곱을 들고 있어요. 그 야곱이 굉장히 완악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야곱의 행실과 행위를 꺾고 있는데 도대체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자 호세야 12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데레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은 평생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권도 받아 냈잖아요 노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쳤는데도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때를 선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깜깜한 밤이었을 겁니다. 왜? 씨름 끝나고 싸움 끝나고 새벽이었으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던지라 야곱의 댐댐이로 봐서는 아마 비열한 꾀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래도 자복하지 않고 울고 불고 때를 썼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괘씸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을 만큼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단 말이죠. 함부로 까불다가 지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으면 하나님께서 나 간다 하실 때 안녕히 가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고 때를 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혔는지 발길을 멈추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축복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때를 부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너무나 인간적인 인물이잖아요 야곱이 때를 부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하, 너무 어린애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고자 때를 부린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겨어서라도내 욕심과 또정욕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겠다고 밥을 굴며 가면서 난리를 치면 여러분 하는 수 없이 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기도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그 행실과 행위 때문에 벌하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거저 참으셨어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좀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 하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자 자기 이제 목적이 이제 서울에 에스더라, 에스더, 에스더 말죠? 이제 그 합격이 자기의 인생 목적이라. 그런데 교회를 잘 다는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S대 정도 가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뒷전이래요. 입시가 가까워 이제 고3 되자 아예 교회 예배 안와그쪽집게뭐 과외 받으러 막다는등뭐 오지 공부에만 집중한 거야. 자또 그게다가 그 S대 합격을 위해서. 엄마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께 막 때려쓰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S대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자마자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보니까 아예 교회 문득도 넘나들지 않아요 자 이제 불혹의 나이가 돼서 어씬 불혹의 나이가 훨씬 넘겼음에도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린 듯이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은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S.D. 합격이 과연 기도 응답일까? 과연 기도 응답일까? 네. 여러분처럼 세상 복만 구하는 기도는 정욕을 따라 때부리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뜻대로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왕을 달라고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의 뜻이 뭐냐 큰 자라는 뜻도 있지만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도 있다 이야 이야네 요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너는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한 마음이 된듯 했지만 세월이 흘려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자 이웃나라 블레셋의 칠기 문화가 너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도 너무 부러워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님 좀 비켜주세요 우린 세상으로 가서 편하게 재밌게 좀 살렵니다 우리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구한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사울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세상의 왕이 된 것은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신 결과라고 호세아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이좀 이제 마음이 이제 심란해지죠 다시 말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부리는 기도에 분노하심으로 응답한 결과였다 결국 사울의 비극은 그 사울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사울의 비극은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같이 연결되잖아요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분노로 응답하시는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벌을 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력으로 기도하고 떼부리며 기도해서 내 아들이 사울처럼 왕이 올라도 그것을 기도응답으로 착각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말아먹고 사장이 된 후에 회사를 말아먹고 가장이 된 후에 가장을 말아먹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 미리 미리 미리 하나님 뜻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남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현명한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로마의 핍박이 그게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곱 교회의 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악이 더 세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며 일곱째 인까지 떼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간쯤 고요했다 얼마쯤 고요했다?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겁니다 그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으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시간 동안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를 다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반시간쯤이란 30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반시간은 평생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물음이 우리가 늘 부르는 레파리인것 같아요 주제가 아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침묵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불합격하게 하느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백프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무조건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공정하기 때문에 어떤 불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공평하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이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더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더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뇌성과 음성과 분기와 지진이 나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건데요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았더니 그 기도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어전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그 핍박 속에 하나님 왜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인을 떼실 때까지 계속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일곱째인을 떼실 때는 우리 이 믿는 무리들이 더욱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그 금향로에 기도가 다 차니까 당신의 뜻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금향로에 모이면 그러면 금향로가 쏟아지고 그러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금향루에 그 기도의 양이 다 쌓이게 되면 기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도 결코 저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해도 그 남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식이 계속 어긋난 길로 치달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에 지우치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그 괴롭히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번개와 지진을 내리셔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기도해도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식대로 맨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이 의가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으로 바뀌는 기쁠 일이 없으니까 오직 환경에만 집착하고 환경에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말씀이 뚫어 들어갈 여지가 없고 우리가 말씀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자기 말만 떠들어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우리가 조용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 침묵하실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서 내 믿음의 수준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남이 하던 식으로 가지 말고, 최고의 기도의 모임은 주기도 모임입니다. 그걸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하기를 원하시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뇌죄를 보고, 뇌부패와 가정함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어제 후회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은 아니, 떼쓰는 기도라도 좀 해야 될까요? 아직 떼쓰는 기도도 안 하는데 떼쓰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니, 이런 기도를 내가 설교한다는 게 이게 맞나 너무 호사스럽지 않나?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막, 어떻게든 간에 나와서라도 좀, 좀 기도를 좀더 해야 될까요? 막, 잘못된 기도를 하든 뭐, 바른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야, 이게 내가 설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여러분 또 마음에 우리가 기도의 양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아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기도 많이 해서 많이 받으면 축복이지만 많이 했는데도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래서 하 아, 우리에게 정말 이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마냥 때만 쓰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새날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뭐 기도의 집에 계속 열려지는 기도가 떼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또 기도의 집 기도도 호사스러울 수 있어 내 지금 필요가 있는데 내 아픔이 있는데 내간구가 있는데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열방을 위해서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하고 계속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기를 많이 사랑하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삶의 변두리로 밀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홀대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할렐루야 기도가 늘 살아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중심 잡고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가 계속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기는 한 시간도 기도하고 두 시간도 기도하고 한 시간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시간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양이 이제는 퀄리티로 혹시 내, 내 문제 내 피로만 내 기도의 제목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를 축복하고요 아 때로는 내가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셔 왜이러냐왜 이러느냐? 왜 이러냐? 아 여러분 내가 더 자라나기를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아멘 내 기도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쭉띄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잘 보여요? 아, 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 때문에 세상을 쪘고 정욕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죽자 살자 매달렸습니다 힘들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갔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 편히 들어누웠습니다 야곱처럼 필요한 것만 구하고자 하나님과 흥정하고내 유익,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때를 부렸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고 때부리며 기도하여 무엇을 얻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착각했습니다 안전하서나 땅에 소원이 많기에 기도 부탁만 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를 막 제가 하고 싶은 기도만 계속 해댔습니다. 응답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족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침묵으로 일관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조차도 기도응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응답밖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내 모든 정력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요지가 이 기대 다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은 조금 전은 읽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저 기도가 정말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열려지는 기도의 하나님 패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 여러분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이 기도 끝나면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